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신 거를 예. 인터뷰를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아, 네.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예, 오셨는데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네. 아, 제가 그래서 그 저희 제가 그, 갔다 와서 이렇게 야, 저도 글을 한번 써서 오늘 예, 이것 하나 써주고 예, 오신 거 가지고 올리려고하고 리드도 올리려고, <웃음> 네. 뭐 올리려고 네. 수, 네. 네. 네. 그러면 뭐 네. 따로 인터뷰하지 않고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잠깐 네. 담았는데 요거를 네. 쓸게요. 네. 네. 좀 네. 네. 멀리 잡았기 때문에 까만 네. 네. 거잘안 보이거든요. 네. 네. 네. <웃음> 근데 뭐야? 옆모습만 나왔어요. 아, 예. 옆모습만, 아, 예. 옆모습만 아, 예. 이렇게 예, 모자라서. 어, 네, 그럴까요? 아, 네. 주세요, 네. 이거 너무. 이거 네. 네. 네. 이제 하시고, 네. 네. 좀 써주시고.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좀 많이 이렇게 서한 음. 네. 일주일에 되게 신경 썼거든요. 음. 아, 네, 다행히. 그걸 걸긴 골죠. 근데, 상대방 불편해될 정도로. 이요 정도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정도걸거든요 여러 사람이 사니까, 자니까 음. 그 정도 괜찮은데, 음. 막, 진짜 꽉꽉꽉꽉꽉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냥, 진짜 사람들이 다 미치려고 했다고. 음.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요 가방 싸갖고 다 나가버려. 막, 음. 그 아저씨 막, 음. 코를, 잠 못, 했어. 나베이지가 아니고. 근데 된다. 이제 본인이 그날, 음. 그 아저씨가 이틀을 같이 잤는데, 이틀 동안에 그렇게 부러진 거그 아저씨가. 음.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거, <웃음> <웃음> 내가 좀... <웃음> 이거 아니었으면 저기 한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도뭐 거기서 좀겨날거했어요 <웃음> 네. <웃음> 그 부인이 막창피해갖고 먼저 <웃음> 응? 내려가서 부대사갖고 가서 있어요. <웃음> 화가 나갔고. 그걸 어떻게 쳐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때 또 계속 팔을 많이 걸고 많이 걸어 30kg 걷고, 걷고 이렇게. 밥 먹고 나면은 뭐 그냥 쓰러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음. 웬만한 사람들도 다 자요. 피곤해가. 음. 근데 아저씨가 그렇게 보라 됩니까? 진짜 나도 미치겠더라고. 아. 남의남편이이 음. 가서 쳐주세요죄 그래서 다 저희가 좀그저께 시술을 받아가지고 광선을. 이거 목도 뺐어요. 아 귀여운데요, 저기 귀국견하고. 모양이 좀안 좋습니다. 선생님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그 아, 어떤 컨디션 잘주무 그... 아, 예. 예전 하고고 저희 뭐그 끼고 잠면서도 굉장히 상쾌해졌어요. 아, 왜냐면 숨을 숙면을 하고. 못 쉬니까 사람이 여기서부터 네. 이래요. 네. 이러고나면좀 약간 좀. 머리가 띵하고 그러니까 가깝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싹없어졌든요 음, 근데 이제 어디지 큰형님 네 오셔 와갖고 우리가 잘 때는 내가 이걸 끼고 자는 게 너무 짠한 거예요 아무리 음, 턱이 이렇게 나고 내가 안라겠어요 끼고자 요렇 하고 있으면 바보같갑니그 <웃음> <웃음> 근데 상황이 여기 이거보다는 낫잖아 요 그렇죠 네, 이거 끼고 자는 제가 그 환상생님 오기 전 여기 수면건강센터 오기 전에 저것도 고려 많이 했어요 이거 아예 효과가 100% 보장되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되고또 그 남들의 리뷰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걸 해서 왔는데, 진짜 200% 만족합니다. 아, 근데 네. 네. 가서, 아우, 내가, 그냥 네. <웃음> 사모님이 더 만족하시네. 제가 아, 네. <웃음> 잠을 못 자죠. 저 이거 생긴 게요. 네. 다, 다크서클이. 남편 네. 때문에 잠을 뭐 네. 못 오잖아. 자요. 진짜 불안해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가 보기 전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웃ิ도 그랬었는데. 그렇죠. 대회 완성부터 처음 끼 날서부터 어. 완전히 뭐 어, 어, 어. 음, 이제 우리 형님네 집에서 네. 머무는데. 네. <웃음> <웃음> 야, 호안건다 <코를> <웃음> <저, 웃음> 유명하거든요. 저희 집이나 이제 저희 직장에서 어. 굉장히 그,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제 출장 가면은 너랑 못 찾겠다 막. 음, 얼마나 아. 가족들도 깜짝 놀라셨겠네요. 아유. 코를 많이 고시던가, 갑자기 아유. 코를 안고시 그래서 아유. 내가 너무 짠해서 어그저게 우리 형님들 잘 때는 여 이거 음. 빼고 그 한번 잡아. 그랬더니 아유. 뺐어요. 음. 뺐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숨을 음.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쳐주고 일어나서 끼라고 그랬어요. <웃음> 끼고 잡더니 괜찮더라고요. 보신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